이큰 세상, 이큰 타라입니다. 네, 난 알아요. 뭘 알아? <웃음> 이, 그, 카드, 이 안에 내용을 모르지만, 이 카드를 리딩해 나가면서, 이 카드 안에 내용을 나는 알 수가, 알 수가 있어요. 예. Yeah.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옛날에 추억의 노래죠. 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쵸? 음. 에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사랑의 세레나다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웃음> 근데 누구한테요? 아내 팬분이 어, 아침부터 노래를 갖다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내팬 나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 근데 참 그런 거 알아요.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어, 나 진짜 모닝 노래 처음이에요. 어, 여러분도 한번 모닝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네 암튼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 살면서 만나는 내 운명의 남자들의 특징. 특징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음, 한번 우리 뽑아볼까요? 카드 고를 시간, 어,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발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음, 내 어, 만나는 내 운명의 남자들의 특징 오이고오이고오이고오이고 여기는 진짜 음. 여러분 이상형 같은 거 있으세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나의 남자는 뭐 이래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거. 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어, 내 남자들은요. 하나같이 이랬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나같이 어땠어요. 라고 보면. 음. 그냥 항상 끝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안 됐다. 응, 어, 끝에 가가지고 좀안 됐고, 그니까, 유종의 미를 갖다가 제대로, 어, 저기, 막, 거둔 케이스가 없다? 뭐 이런 거? 어, 왜 유종의 미를 못 거뒀을까?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음. 응. 네, 솔직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 막 10년씩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커플, 와, 10년씩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내 인생은 뭐가 되지? 어, 그잖아요. 헤어, 안, 헤어질 거면 10년씩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결국은 딴 사람하고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그동안 내 인생은 뭐가 돼? 물론 그런 건 있죠. 10년 동안 안정감 있게 연애했다가 이게, 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답은 없다라는 거야. 어. 뭐 연애야 돼해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살다가 헤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어. 어. 그러니까, 너무 이별에 있어서, 어, 저기, 막, 자책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어, 왜 여기서는 조금, 어, 이별을 맞으면 후회를 한다, 뭐,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막, 추억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추억에 있어서, 내가 뭐, 잘못한 점은 없나, 이거 자꾸 되짚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람은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요. 음. 아니 주변에 봐봐 3, 40년씩 살다가 다 꼬부라져가지고 뭐하러 헤어지냐고 근데 그렇게 헤어져 왜 헤어지겠어요 어 인연이 다 했으니까 헤어지는 거야 음.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냥 그렇게 여, 어,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오래 사귀고 싶은 게 아니었던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바람과 다르게 어, 연애들이 조금 그렇게 길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패턴이죠 연애 패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음 그것도 다 인연입니다. 어, 내 인연이 어, 과거에 스쳤던 인연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 어, 길지 못한 만남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어, 연애에 대한 어떠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어, 그런고 있잖아요. 전, 전에도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는 어떠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리고 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없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목적이 없은 사람도 있나요? 어, 없어요, 딱히. 어. 그, 그, 학교 다닐 적에, 미래에 뭐, 나의 꿈, 나는 커서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자기 꿈이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꿈이 도, 도대체 내가 뭔지 몰라서, 모르니까 대충 아무거나 적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어 그런데 그게 뭔지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너무 슬퍼할 거 없어. 인생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음 목적이 없다는 건 편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목적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지. 음. 선생님 저기 막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요?라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아니에요. 음. 제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서 말을 해드릴게. 이 카드를 이렇게 쫙 보면 은요 어, 사주에 재성이 없거나 재성이 공망일 수도 있어. 근데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공망이면 집착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집착보다는 목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재가 없으면 나쁜 거 아닌가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는 재성이 없는 케이스가 많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변에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지. 어쩌면 이 팔자가 편한 팔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그렇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 이쪽, 요 흐름상, 그렇게 비춰지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이제 나는 솔직히 어, 연애할 준비가 됐고 누굴 만날 준비가 됐다. 어, 나는 솔직히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여건도 됐고 뭐 일에 치여서 연애를 할뭐기 뭐 저게 없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어요. 연애할 준비가. 그런데 왜 연애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은 딱히 누군,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니까 도전, 음, 정신은 약, 약간 약하다 봐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 연인을 갖다가 기다린다, 라는 거야. 음, 전 연인을 기다린다. 근데 전 연인한테 연락이 오기는 오잖아요. 어, 오기는 온다라고 봐. 어, 오기는 오는데, 그냥 자기가 어, 하고 싶을 때 어, 자기가 꼴릴 때 어, 연락이 온다 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겠지 흔들어 놓고 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기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이첫 번부터 이가 저기 식스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를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은 했었지만 이 식스컵이 나왔다 해가지고 다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음. 과거에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회상은 맞기는 맞아요 회상은 맞지만 꼭 연인을 회상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나를 회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음.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연인도 회상할 수 있지만 어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행동, 아, 내가 이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상이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실라고. 과거의 연인한테선 연락이 간간이 오는 것 같은데. 음, 듣기 싫어요? 어 듣기 싫다라고 어, 여기서 나오네 <웃음> 왜 듣기 싫어 어, 선생님 진실성이 없어요 음, 그치 오래 만나지 않아서 진실성이 없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래 만났다고 해서 진실성이 오래 만났다고 진실성이 깊고 조금 만났다고 해서 진실성이 없고 그건 아니야 음, 진실성은 만난 그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음, 그럼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하나같이, 음, 어, 좋게 말하면, 어, 좋게, 좋게 말하면, 만인의 남자 혹은 만인의 여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네 글자로 어이 사자성어로 뭐지? 어, 그쵸 바람둥이 바람둥이가 사자성어인가요? 그러면 아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 뭐, 가볍게 어차피 이건 특징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팔자의 운명에 그러니까 운명에 나타난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나요? 그 리듬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예, 바뀔 수 있어요. 어 저기 막 팔자에 찍힌 건데도 바뀌나요? 라고 하면 네 바뀔 수 있어요 팔자는 안 바뀌지만 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운에 의해서 내, 팔자, 내 팔자에 없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해요 음.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음. 저기 막 그운 기센 놈이 운 좋은 놈을 갖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운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빨이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다 바람둥이였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는데도 속이고서 어 속이고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어 그런 거지. 그냥 사랑한다 내 귀에 내 귀에 캔디 해놓고 그치. 응. 바, 바르는 거지. 내게 캔디만 발라놓고 바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뭐, 뭘 어떻게 더 해야지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 사랑을 갖다가, 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걸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데 싶어요. 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다. 어, 그냥 운이 안 좋게 흘러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어 저기만 언제쯤 이 운이 바뀌나요?라고 하면 당분간은 이 흐름대로 갈, 갈 거다 가, 가지 않겠나 싶어. 음, 당분간에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봐요. 어떤 흐름? 음, 당분간은 뭐 어, 만나는 남자들이 과거에 그런 남자들 어좀 마음을 갖다가 나한테만 올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흘린다거나, 음. 아니면, 자기 맘대로 한다거나, 어, 그러고, 내 의사에 반하지, 않, 그러니까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나를 억압하려고만 하고, 나한테 사랑을 갖다가 요만큼밖에 안줄 거면, 어, 그잖아. 요만큼밖에 안줄 거면, 뭐, 나한테 뭐라도 베네핏이 있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혜택은 진짜 코딱지만큼도 없으면서, 그치.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고, 어, 나한테 자유는 없고 구속만 잔득하고 뭐야 지는 어, 밖에 나가서 룰루랄라 나나나나 아, 하고 놀고 앉아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게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을 떼버리려고 막 길을 쓰지도 말고, 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길을 쓰지도 말고, 그냥 운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음, 그러면 운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점차 여러분들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음,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뚜렷해지겠다. 물론 그 목적이 뚜렷해지는 과정 속에서 불안함도 있고 그 감정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 혼란한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목적을 딱 확고하게 잡지 않냐 아니, 하겠는가, 음. 그래서 흘러가게 두라, 라고 하는 거야. 목적을 잡겠다, 라는 거죠. 그럼 목적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거에, 어, 그런 삶은 더는, 음, 저기, 막, 과거는 가라, 이거지. 앞으로는 안정된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몇 번, 그, 여러분들이 고르게 된다, 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나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 나도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나를 너무 좋다고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따뜻하게 안 해주면 그건 말짱 꽝이잖아요. 어, 따뜻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폭폭 빠졌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파랑새가 달라졌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니 그 관계를 갖다가 너무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만남은 어, 여러분들의 목적에 저기저기 어, 저기 부합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마, 어, 저기 마, 이어나가지 않을뿐더러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주체성이 돼가지고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수동적이 전에는 수동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어 능동적이 돼서 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을 갖다가 찾으려 한다라는 거죠. 어, 왜냐면 이게 터닝 포인트안 내가 그랬잖아.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운은 바뀐다고. 운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 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활동 무대를 갖다가 어,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봐. 활동 모델을 경고하게 만들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의, 어, 그, 마지막 사랑? 어, 마지막 사랑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그, 예를 들어서, 그, 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연애하기 힘들잖아요. 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게 약하다면, 내가 내 사람이 들어와도 이게 내 사람인지 아닌지 잘, 긴가민가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이나 이런 걸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어, 토대를 해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나가 되는 게 아닌가?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어떤 행동적인 면에서?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간택만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뭐다? 그치, 내가 너희들을 간택하겠노라!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아쉬웠던 점들. 어,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하나 되살려 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음. 채워 나가는 게 아닌가? 부족했던 점들. 어, 내가 연애에선 이런 게 부족해. 그가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 채워나간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과거에 남자들이 나한테 했던 그 구라들 그런 거다 걸러내기 시작하고 좀더 여유로운 연애생활을 즐기는 게 아닌가. 어, 좀더 여유로운 연애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과거하고는 어, 또 다른 내가 된다라는 거지. 음,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다라고 봐. 음. 그리고 옛날처럼 확확 그렇게 막 어, 저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람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기회를 갖다가 포착을 하고 꾸준히 그러니까 옛날처럼은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갖다가 탁 독수리가 먹이를 노릴 때 어떻게 돼요? 멀리서 이렇게 쭉쭉쭉 소리 없이 비행하다가 잽싸게 냈다 꽂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지. 음, 많은 노력을 갖다가, 인, 인고의 세월을 갖다가, 어, 맞아. 인구의 세월을 갖다 견디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탈바꿈? 음, 보여줄 게 있잖아. 그 노래. 에일리에.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어, 완전히 달라진 내가 돼가지고, 진짜 멋진 연애를 나중에는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음, 맞아요. 어, 제가,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라고 하면은, 음, 요, 이 카드에서 다 나오잖아. 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오잖아. 응.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약간 슬럼프도 겪지만 그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게 다시 막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다리를 구부리는 것처럼 그 슬럼프가 멀리 내가 멀리 뛰어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구부리는 거라 생각하고 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잡지 않겠는가 음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번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음, 만나지는 어, 내 운명의 남자들의 특징. 어, 운명의 남자가 여럿일 수도 있나요? 라고. 하면, 그치. 어, 운명이 뭐야? 내 살아가는, 그, 내 라이프 아니에요. 내라이프에 남자가 달랑 하나야? 내라이프에 여자가 달랑 하나야? 그거 아니잖아요. 어, 만나지면 다 운명이에요. 어, 헤어지면, 그, 헤어지는 것도 운명이고, 어, 만나는 것도 헤어지, 어, 운명이지만 헤어지는 것도 운명이에요. 운명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다 운명이지요. 응. 어, 음. 어이고, 이거는 다섯 장이나 뽑혔네. 아이고. 음, 응, 할수 없지. 다 뜻이 있어서, 어, 뽑혔거니. 어. 그, 여러분들은, 어, 생각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지. 왜 생각이 많나. 어, 마음은, 어, 마음은 있는데, 어, 뭐. 다개 뜻대로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 사람의 생각이 많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저기 막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원투 원투 원투 이렇게 살면 좋잖아. 원투 원투 원투 쓰리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라이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음, 왜 그러냐, 왜 고민을 하냐라고 하면, 음. 만나는 연애마다 족족 거의 삼각관계로 돼가지고 끝난 게 아니었나 어. 삼각관계가 돼서 끝나는 것까지도 좋은데 괜히 이상하게 불똥이 어, 솔직히 삼각관계 되면 나도 쪽팔리잖아요 어, 어디 챙피하고 아 내가 진짜 삼각관계 주인공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 남자가 나를 두고서 딴 여자하고 이런 또 사람들이 그래 남의 불행을 갖다가 자기네 반찬처럼 오징어처럼 즐거움 즐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 나는 솔직히 진짜 어 뚜껑 열리는데 내 삼각관계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만 그렇지 않아? 결혼한 남자들 중에서 바람 안 피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어, 와이프, 와이프 이뻐도 바람 펴요? 마, 와이프 몸매 좋아도 바람 펴?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남자들이 뭐야? 어, 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바람 피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야. 바람 피는 남자들을, 응. 어, 바람 피는 남자들의 그게 뭐예요? 로망. 응, 어, 두 여자 동시에 사귀는 거 하고. 또 뭐지? 어, 저기 막, 다른 여자, 어, 임자 있는 여자, 건드리는 거. 어, 그게 로망이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거 있잖아. 뭐, 옛날에 무슨 저거 있었잖아요. 여자 일곱, 일곱 가지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음, 여자를 갖다가 맛있는, 이 차, 그냥 당수를, 어. 아무튼 그래갖고, 뭐, 제일 맛없는 게, 저기, 내, 저기, 마, 내 마누라가 7번이잖아. 어. 그니까, 과거에는 내가 연애할 때는 내 여자가 최고였지만 결혼하면 나는 7번이 된다라는 거지. 암튼그까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런 것에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내 연애는 왜 그런가 막 이러는데 아 그냥 그 진짜 행복하고 달란하고 어꿈 속의 라이프는 그렇게 많지 않아. 다들, 뭐, 돈 문제면 돈 문제, 이성 문제면 이성 문제, 어, 뭐, 뭐, 주변 사람의 그 갈등은 갈등, 그런 걸로 다쌓우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어, 뭐, 특출난 사람은 그렇게 어, 흔하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삼각관계에 자주 휘말렸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그 삼각관계도, 일, 그냥 삼각관계면 좀 괜찮은데, 어떤 데는 조금 이상한 그, 삼각관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은 케이스도 이, 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음, 나 나도 속았는데 나도 속았는데 어, 딱 보니까 그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케이스라든가 그래갖고 졸지에 내가 이상한 그 요즘에 뭐뭐 상간이야 상간남 졸지에 내가 그렇게 된다던가 그래갖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 내가 저기 막 내 남자, 내, 내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딱 잡아서 헤어져 주세요. 한다는 무슨 이런, 그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응. 뭐, 이, 이혼,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인가에서 보면은, 저기, 막, 나는 누군, 나는 당신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헤어져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대박 아닙니까? 어, 그런 경우를 당한다거나, 어, 그런 사람도 이 카드에는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복잡하다. 항상. 어. 내 연애는요. 진짜 아, 미칠 것 같아요. 잠도 잘안 오고요. 어.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요. 어. 왜내 그냥 훌음 같아서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라는 거지. 맞아요, 뜻대로 안 돼. 왜 뜻대로 안 돼요? 이미 마음은 그 사람한테 줘버렸고, 어. 그 다음에, 저기, 막 줘버린 마음에 그 사람은 상처로 대답을 했고, 나는 그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이 상처의 끝은 보이지 않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연애하는 것조차, 어, 연애하는 것조차, 어, 지금 발을 딛 발을 디미는 것조차 지금은 약간 어어 어, 내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 어떠한 필링이 왔어 어, 사랑의 감정이 왔는데 내, 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막막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사랑에 들어와 들어오게 되면 음.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한것 같지도 않고, 응. 네, 그, 저기, 막내 남자 까똑에서 까똑! 그러면은, 어, 아, 이거, 언년이 또내 남자 꼬서내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막, 막, 이런저런 생각 나니까, 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남, 내 남자 뭐라 그래? 너는 머리가 그쪽으로밖에 안 돌아가냐? 어, 네 인,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산 거냐? 뭐, 이딴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정작 지는 뭐야, 그, 거 뭐, 지, 어, 내가 개소리 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 이시끼가딴 년하고 돌아다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남자분이 봤다면 인연이 딴 놈하고 놀아나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어떠한 마음을 표현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돼? 어, 얘 진짜, 어, 진짜 얘가 왜 나를, 왜, 못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치, 왜 그러겠어, 왜, 어. 여러분들은, 누구, 이거는 여러분들만이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한 사람하고 오래 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다? 그치, 여자들은 그래요. 근데, 선생님, 남, 저는 남자인데, 남자인데도 그래요. 맞아요, 남자도 그래요. 어, 남자도 그래. 어. 근데, 여자보다는 조금 덜할 수, 남자는, 아, 여자는 그 소속돼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면 남자는 소유하는 안정감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소유하고 싶은 소유해서 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여자는 그 남자의 어 안에 그 남자 안에서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느끼는 안정감하고 남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응. 자,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요. 이게 이게 여기야? 이게 여기 여자야? 이게 남자야? 꼭 안았어, 안았어. 어 누가 더 바람피기가 심어요? 안겨 있는 사람은 이 안에 것밖에 못 봐. 밖을 상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는 사람은. 안고 밖을 다볼수 있잖아. 주변을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도 바람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소유하려는 안정감이고 여자는 소속되려는 안정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어, 이해하셨습니까? 음, 그런데 그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매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외로운 그, 옳지 않는, 그, 원하지 않는 골방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 방콕, 어. 이, 실질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콕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나를 갖다가 가둔다라는 거지. 어. 나를 스스로 가두게 되고, 어.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더,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지. 응. 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 어떤 그러니까 이성을 위해서 내가 뭘더할수 있는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음, 부질 없다 더없다할 어, 필요 없다 어, 이제는 그... 딴 노력 개나 줘 버려. 어, 다시는 내가 어, 남자를 위해서 만약에 남자분이 이걸 뽑았다면 여자를 위해서 그딴 쓸데없는 어, 내 정열과 내 사랑과 내 모든 노력을 갖다 더 이상 쏟지 않을 거야. 꺼져. 파파. 막 이러는 것 같아. 응, 응. 꺼져 이씨. 어,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음. 응. 패턴이 과연 이렇게 되면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엔딩이 되면 응.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미래도 봐야지 응.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근데 괜찮을 거야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응. 여러분들이 예전하고는 어, 좀 달라진다 어. 그 뭐 흑화 막 이러게 여러분은 여러, 여러, 여러 흑화가 되는 게 아니야 요화가 돼 요화 음, 요화가 뭐냐 음, 요염 음, 요물 뭐 요물이 다 돼간다라는 거지 음, 이런 그 과거 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요물이 돼 버린다라는 거지 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복수심 알복수인데 그냥 알복수가 참 음. <웃음> 이제 여러분들 이 요화가 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피 보는 거지 한마디로 <웃음> 인생은 이래서 돌고 도는 건가 봐요. 어. 근데 천성이 있기 때문에 요아가 된다 그래도 그렇게 못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말로만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왜 요아가 되겠어? 어, 왜 내가 요화가 되겠냐라는 거야 내가 그만큼 여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어, 본인은 요화됐다고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 멀었어 그게 요물이면 참 음, 길이 나가봐요 요물 많아 조금 더 배워야 돼 어, 많이 배워가지고 진짜 요물이 돼야 돼 음,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 인생은요, 나쁘지 않다. 뭐가 나쁘지 않나라고 하면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된다라고 봐요. 어, 독립. 이,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라면, 그거 좋은 거죠. 응.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됐을 적에 그 틀을 깰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틀은, 그 틀은 무슨 틀이냐라는 거야. 의존하는 틀. 어, 남자에 대해서 의존하는 틀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럼 뭐냐라는 거지. 자유로움을 얻겠다. 그럼 자유로움이 좋은 거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움은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좋냐라고 하면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적에 내가 더 이상 의뢰 연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연애에 있어서 뭐가 된다? 그치, 갑이 된다라는 거지. 적어도 갑질까진 아니어도 갑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의뢰, 의뢰 연애를 갖다가 종료하는 시점이 오겠다라고 봐요. 앞으로는. 음, 더 이상, 일단, 끌려다니기식 아니면은 끌려다니기가 아니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상한 삼각관계 어 더는 그런 거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내가 괜히 그런 거에 욕먹을 리고 약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네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네가 인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어 너도 어너 정도면 인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내 사랑을 다준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이게 뭐냐. 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을의 연애는 이제 더 이상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연애의 패턴이 시작이 되겠다 싶어요 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도 어, 자유로워지고 어,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보는 인간들이 생기겠다 간보는 음. 인간 뭐야 그 남자도요 음, 여자의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많아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고 멋있어 보이니까 음, 멋있어 보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똑똑 노크하고 겨우는 인간들이 많겠다. 음. 여기서 왜 겨우는 인간들이라 그랬겠어요 내가. 어, 근데 저기 막 똑똑하고 겨우는 인간들은 일단 흘려보내시라. 왜흘려보내냐 그러면은요. 그 물을 한번 흘려보내야지, 진짜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여러분들한테 똑똑하고 뚜렷이 되는 그 인간들은 어, 그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 괜찮은 거 보니까 나 그러니까 남 죽이는 싫고 내가 갖지 못하고 그런 심보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똑똑 노크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똑똑 노크할때 진짜 여러분을 갖다 사랑해 그건 아니에요. 어 저기 막 스틸 어, 주변에 이성들 다 깔아놓고 여러분한테 한테도 놓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 어, 그래서 그그 물은 한번 버려 버려라 어, 여러분들이 그 물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야 맑은 물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음 어디에 봅시다 어디 봅시다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어 그런 그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고, 오히려 연애에 대해서, 그런, 그렇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갖지 말고, 그냥, 얘는 더러운 물, 버려야 되는 물이다, 라고 해서 그냥 미련 없이 버려버리세요. 음, 버려버리고, 흘려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더는 그런 물들이 내게 안 들어와. 왜 그러냐면, 아, 쟤는, 아, 저기, 막, 아야 자, 누울 자리 없어 다리 뻗지 마 어,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세계에 더는 더 이상 더운 물이 안 어, 더러운 물 어, 오염된 물어그 저기 폐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그 뭐지 바턴 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인생의 그그 그 저게 바뀐다 연인의 레벨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 즐거워져요. 음. 그 연인의 리듬이 바뀌면서부터 즐거워진다. 즐거워지고 아,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어 과거의 연인은 돌아보지 마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지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해라 할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때 나쁜 일이 꼬이거든요 어. 과거의 인연과는 얽매이지 않는 게 좋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필려고 했을 적에 과거의 연인에를 어 돌아보게 된다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서 또 다시 한번이 과정을 걸쳐야 된다라는 거죠. 음, 어쩌면 이미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오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왜 그럴까요? 저는 왜 나오지 못할까요? 나와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전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어요. 분리되는 불안감? 음... 분리되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과거를 갖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두렵거든, 그런 것들이. 나 혼자 일어서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떠한 걸 갖다가, 뭐가 그러니까 뭐지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게 나한테서 분리돼서 떨어질 때 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막잘 나가다가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잘 나가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고비를 넘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길이 나온다라는 거지. 한 번은 떨고 내서 후레시를 해야 돼요. 음, 후레시 했는데도 똑같이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만,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음, 노력은 해봐야 된다, 라는 거지. 왜 그래야, 되, 왜 그래야 됐냐 하면은, 음, 이대로 포기하기는 내인생에 너무 아깝잖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들을 포기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만행을 나는 보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해서 다른 그 다른 세상으로 튀어 나갔어, 다른 세상으로 튀어 나가는데도 어, 또 똑같이 반복의 연속이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튀어 나가 봐야지 후회하지 않을 후회하지 않지 않겠나. 음. 나중에 시간 더 지나서 그때 내가, 어, 그때 내가 발을 뺐어야 되는 건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저기 막 보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 후회한다는 카드가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번은 어 뚫고 나가 보면 어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도 한 번은 뚫고 나가서 다른 세상을 한번 보고 어, 적어도 의뢰연애는 하지 말아야지. 음, 의뢰연애는, 나, 이, 이, 이런 연애는 나한테 상처를 두는 연애잖아. 어,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사랑해주고, 내, 나를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조금 굳게 먹고, 마음을 조금 굳게 먹고, 지금 이 루틴에서 한 번은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를 볼 필요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나가볼 걸 하고 음. 음. 여러분 아시겠죠?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을,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내 운명의 남자들 중에, 운명의 남자들의 특징. 아이고, 여기는 남자가 어, 다재다능하다. 어, 다재다능하다. 어,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좀꽤 괜찮은데? 어, 아쉬울 거 없다. 어, 라고 봐야 아쉬울 게 없다. 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들의 특징이 로맨틱하고 다재다능하다. 어, 다재다능한데 음또 나쁜 점은 뭐냐라고 하면 은 어, 뻥이 심하다. 어, 뻥쟁이다. 어, 약속을 잘안 지키고 음, 문자 어, 일십을 잘한다. 잠수를 잘 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바람을 피워도 어유 저기 막 바람을 피워 그런데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 거지 내가 화를 내잖아요. 내 화를 또 기똥차게 잘 풀어준다. 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미안 내가 미안해하게 할, 만들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이 친구가 먼저 바람을 폈어. 내가 화를 내 화를 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 걔 언제 만났어? 걔하고 어떤 사이야? 어, 진짜. 이럴 거면 해야죠. 너이럴려고나 만난 거야? 나뭐 사랑한대매? 어? 근데 이게 뭐야? 넌 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은 이제 얘가 어 미안해요 허니 그게 아니야. 걔가 어밥 먹자 그런 거 걔고 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미희가 다 봤대. 니네들 걔는 니니 걔하고 어깨도막 키스하는 거다 봤대.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너는 걔 말을 믿고 내 말을 안 믿어? 어? 야너그미걔걔 걔 누구야? 걔 전에 나 좋아했던 애 아니야? 걔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걔가 걔가 너하고 나 걔, 너하고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모르겠어? 내 눈을 봐 봐. 모르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몰라. 오빠만 아니다. 하고 그러면은 그래. 야, 네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 아, 그래. 알아서 그냥 그럼 관도 하고서 지가 찍가 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돼? 하 문자 할때 전화 올때 기다리고 문자 올때 기다리고 근데 얘가 안 와. 그럼 내가 뭐? 내가 얘한테 문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오빠 내가 그때 너무 심했었나봐. 오빠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그렇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은근히 마음이 약해. 그리고 이 뒤끝이 긴 듯하면서도 짧고 이게 게그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면은 뻥! 하다가도 조금 게으른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끝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또, 휙! 하고 또 믿어버리고, 휙! 하고 또 믿어버리고, 그니까, 러 어, 뭐지, 그 뭐지? 헛똑똑이? 어, 약간 헛똑똑이 냄새도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여자들이 그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웃음> 우리가 무슨 여사 정치인이겠습니까? 뭐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이 세, 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주도 몸밀하게까지 산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음, 그래서 남자들이 특징이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갈수록 더 그런 특징들이 더 세진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요. 음, 이렇게 어려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슬슬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그 사주팔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특색들이 더 강해지는 거지 음. 이런 특색들이 더 강해진다 라고 봐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음.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라고 하면 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리에 빠졌잖아 무슨 시리에 빠졌냐 라고 하면 은 아휴 진짜 걔난 뻘짓했다. 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데다 삽, 어, 뻘짓하지 않으란다 이게 뭐냐 시간만 낭비하고. 어. 괜히 시간 낭비 같은 거지. 결국은 뭐야 내가 사귀하게 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이길 수가 없어. 왜 저는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일단 달달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음, 달달한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어, 잠수는 뒤에 있는 거고. 음, 처음 만나자마자부터 잠수를 타겠습니까? 그러면 연애 못 하지. 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달달한 사람이, 음, 나한테만 달달하겠어? 이게 성격인데? 음, 그리고 저기, 막, 달달한 거에 저거잖아. 달달함에 그 고수? 달고? 달고나? <웃음> 달달함의 고수? 응.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낄 수밖에 없지. 어디서 탄내가 나지 않아요? 어. 그대 때문에 내 마음이 타고 있어요. 불쇠의 대사 쭉쭉쭉 외우고 다니고 막 그런 거지. 그게 유치해 보여도 요 아재 개그잖아. 그래도 은근히 먹힌다니까. 응. 그, 그 뭐야, 설마 그러겠어 하고 치고 들어가는 달달함? 응.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또또또 또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또 패턴 또뭐저기뭐 유부남이 가끔씩 꼬이기도 하고. 음. 근데 솔직히 요즘에 유부남 반지 빼고서 총각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슨 수로 가려낸 무슨 수로 가려내요 그 유부남인 거. 유부남인 거 가려내는 거 아는 방법. 밤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 100%야. 음. 밤에 전화했는데 전화 못 받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 2분 있다, 3분 있다 전화. 그거 뭐야? 어디 몰래 가서 전화하는 거지. 근데 아못못 못 들었으니까 했을 수 있어. 어, 근데 그게 계속 그런다. 집에만 들어가면 그런다. 그럼 100%지. 음. 그리고 뭐 출근하면서 전화하거나 퇴근하면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전화들 뭐다? 그치, 그거 다 100%입니다. 왜 집에 가서는 왜 못하는데? 100%에요, 그런 거는. 음. 그러니까, 유부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치, 뭐, 새벽 1시나 2시쯤에 전화 거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때 못 받으면, 음. 내가 그때 전화할 테니까 받아. 음. 아니면 10시, 11시 밥 먹고 있을 시간, TV 보는 시간이잖아. 그때, 어, 안 받으면 100%입니다. 음? 그죠? 음. 그래서 여기는요 삼각관계도 잘 발생했고 음, 삼각관계도 발생했고 왜 삼각관계가 발생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달해요 달달한 것까지도 좋은데 너무 끼가 많아 어, 남자가 끼가 많아요 어, 예능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어, 그리고 자기 감정이 너무 풍부해 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의 색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 연락이 안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 음. 자기 감정이 너무 풍부하다. 그, 그런 그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아. 음. 왜냐하면은 간혹은 여기다 아까도 그랬잖아 간혹 개 중에는 어,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양다리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괜한 스캔들에 내가 휘말리게 된다라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는 그렇게 된 거야 불신하는 거지 음, 불신천국이 돼가는 거지 내 인생이 어, 너도 뭐가 다르냐 어, 그때 그 새끼도 그랬고 그때 그 새끼도 그랬고 남자라면 응, 그년도 그랬 그랬고 전연도 그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음, 이게 솔직히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연애가 다 끝났다라고 나와요 음, 내 패턴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내 연애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단 연애만 아닐 수도 있어 가정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비일비재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약과인게 어떤 경우는요 막 폭력 행사하는 음, 케이스도 있어요 여긴 그래도 그런거는 없는거 봐 어, 그런건 없어요 그런건 없다라고 보고 그런거 어,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전 지금요 어, 사랑의 상처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나나 어, 나, 어, 낮인데도 내 어, 라이프는 밤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고 그 새끼들이 어 저기만 내가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가 그 바람나는 사람이 유용 없어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너무 상하는 거야. 어, 바람이 나더라도 제대로 된 것들하고 나면 내가 그나마 들 자존심이 상할 텐데 어, 바람이 나도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나는지.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어, 어, 뭐 뭐지, 뭐지 연애를 갔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음, 남들 보기 쪽팔리고. 어, 매번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너무너무 어, 회의감이 연애에 있어서 너무너무 회의감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많아요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마,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말하시는 분들도 말하시는 분 많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떡 하실 건데 어디 봅시다 이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이게 음, 계속 앞으로 이럴 건지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 건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음 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왜 그러냐라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봐. 이 3번 카드는요, 스트레스 너, 그만 받으라고 말하고 싶어. 어, 저기 만 스트레스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 아플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만 받아라. 음, 왜냐면, 아직도 그 과거의 인연, 과거의 인연들 때문에 지금, 뚜껑이 열리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 그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세계에서 지금 못 나온다라고 봐요.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훌훌 털고 나와라 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 훌훌 털고 나와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 정말 두드려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행복해줄 사람은 어, 나타나게 돼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장이요 라고 너무 그렇게 서급,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실수를 불러.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성급하게 그들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냅두라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말고, 우리 공존의 이유라는 거 있잖아요. 어, 너무 깊게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헤어짐이 잦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응. 웃으며 웃으며 악수하고 그냥 손은 들어서 안녕할 수 있는 만큼만 사기자라는 그 공존의 이유라는 시를 한번 좀 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다줘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응. 이제 마음을 갖다가 어, 반절만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결 더 행, 어, 어, 저 홀가분해진다라고 봐. 한결 더 홀가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남자의 올인하기 보다는 응, 여러분들의 일을 갖다가 돌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 응, 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 꼬인 연애사 때문에 여러분의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사,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 터닝포인트가 온다라고 봐요. 음, 터닝포인트가 와서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어, 일단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달달하고, 어, 그냥 저기 막 정신세계에, 어, 저기 막 꽃 한기로 가득한 인간 인간만 나왔다면 앞으로의 앞으로 나올 사람은 조금 이지적이고. 어, 똑부러진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지. 그게 언젠데요? 라고 하지 마,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실수가 나왜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아, 이큰 타로에서, 어, 똑똑하고, 이지적인 남자가 다가온다 그래서, 자기 아까림 잘하고, 혹시 제가 쟨가? 혹시 제가 쟨가?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찾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인연은 생기게 돼 있다. 어, 과거의 패턴과 다른 패턴이다. 라는 거예요. 직업도 괜찮다. 어, 옛날에는 그냥 I love you, honey. 맨날, 어, 저기, 뭐야. 맨날 그 보랏빛 향기를 갖다가 외친 사람이, 외쳤던 사람이라면 지금 오는 사람은, 어, 조금, 음, 그런 스타일하고는 거리는 멀어요. 어, 어 뭐, 다정다감한 건 없더라도 다정다감한 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일 반듯하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뭐지? 어, 바지 잡고 함부로 내리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들복지 말아라. 몸 상태도 여기 지금 안 좋다고 나와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몸 상태 안 좋다고 나와. 몸 상태 안 좋아서, 어, 이 일도 못 하고 있다고 나와요. 어, 그 다는 아니고 개 중에 몸 상태 안 좋아서 일도 못 하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 살고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네, 3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나요? 어, 키워드는 뭐다? 조바심 내지 말아라 어, 과거에 남자들이 그냥 맨날 허니달린 네개 캔디 해가면서 어, 저기 막 양다리 세다리 막걸쳐갖고날갔다가 스트레스 주게 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올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3번 카드 시청해주신 우리 파랑새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해피한 하루 맞으세요, 여러분 안녕. 네, 사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살면서 만나는 음, 내 운명의 오까 그 뭐지? 어, 운명의 남자들의 특징. 아, 내가 글씨를 개발세발 써놔가지고, 나, 내가, 나도 못 알아보겠어. <웃음> 이렇게 리딩 하다보면 너무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진짜. 울부짖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리딩 하다보면, 그렇게 막,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늘의 주제를 까먹는다오. 이해해 주시오, 그대들. 오케이, okay? 음 어디 봅시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참 깐깐한 사람만 만나셨어요? 어 힘들었을 게다 싶어. 이제 물, 물론 그런 거지. 어, 금전적으로는 어, 상대방이 잘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난 사람이 많이 만났던 것같아 직업도 어, 그렇다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지 잘났지.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지. 어, 잘난 값 하는 거야. 잘난 값 음. 그러니까 뭐다 맞춰줘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좀좀 어, 좀 대화 좀 하고 싶고 어, 자기야 우리 말좀하자 자기야 사과 먹을래? 어, 내가 사과 깎으면서 자기야 우리 그때 그거 이렇게 사과 이렇게 건네주면서 우리 그때 거기 가기로 한. 그, 언제 갈 거야? 그러면. 나일 많은 거안 보여? 뭐, 이런다든가. 음, 그래도, 음, 뭐 자기가 그때 친구랑 같이 간다 그래서 내 은근히 기다렸지. 하고서 목이 막 자꾸 겨들어 가. 그러면. 조용히 하라 그랬다. 어, 나 지금 정신 산만해. 나 일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그렇게 하고 또한번 말하면, 아예 이제 그때부터 입 닫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입에서 곰팡이 나지. 입에서 곰팡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외로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이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줬던 게 아닌가. 비율을 잘 맞춰줬다. 응. 근데 솔직히 어 너무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었는데 어, 너무 힘들었다라고 봐요. 응. 왜 지겹고 힘들었냐라고 하면 음이 냄새가 나. 음, 뭔 냄새라고 하면은요. 개중에는 어, 이 사람이 성격이 이래서 힘들은 이런 패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개중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요즘에 유부남이 많지? 요즘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음, 내 주변에도요 이렇게 유부남하고 사귀는 케이스 좀좀 음, 좀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부인하고, 이래서, 부인하고, 뭐, 직업상, 부인도 커리어머니야 부인이 너무 바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쌍방이 바쁜 거지. 쌍방이 바쁘다 보니까, 따로 국밥으로 노니까, 따로 하나씩 챙기는 케이스도 많고, 아, 참.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케이스도 좀 묻어난다라고 봐요. 어,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이씨 그러는 거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난 매번 어, 이런 식으로 어, 일이 안 풀리지 음. 깐깐한 놈 아니면 지지 어. 지, 지 와이프 있으면서도 아니면 지 허스밴드 있으면서도 어. 허스밴드 와이프 있으면서도 이러지 않나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음. 그럼뭐 그래 뭐 어떡하겠어요 왜 그러냐라면 작정하고 속이는 데는 뭐 장사 없지 어, 뭐 호적등본 들고 다니면서 연애합니까 어, 호적등본이에요 호적초본이에요 암튼 어,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연애한다니까 누가 그냥 연애하는 거지 요즘은 나이 먹어도 너무 그 잘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 아 그걸 솔직히 모른다니까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요즘에 막40 먹은 아줌마들 그게 40 먹은 아줌마들 못 맵니까 관리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처녀라 그래도 믿지 어, 그러니까요 처녀 총각이라도 믿는다니까 그거 뭐 일일이 어떻게 뭐 호구조사 무슨 수로 하겠냐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그냥 우울하고 아 그냥 날 혼자 있으란다 냅둬라 무슨 연애운 연 무슨 연애는 이제 지겹다 이제어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만약에 남자라면 여자가 더럽게 깐깐해요 깐깐해가지고 그냥 비유를 그냥 아뭐 내가 뭐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웃음> 그렇다 이거지 어뭘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 어 내, 내가 어제 친구들하고 (12시까지) 당구 친거 그러면 뭐야? 오빠 어저께 잔다 그러고서 나가서 당구 쳤다는 거야? 아씨, <웃음> 이러는 거지. <웃음> 그럼 막 불다 보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 몰라 아, 아, 연락하지 마. 막 이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맞춰주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는 지겹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는 라 거야. 나도 이제 에너지, 에너지가 딸려고 옛날에 내가 아닌데 나도 좀 아...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어. 왜 내일은 이렇게 꼬이냐라는 거죠. 여자가 뽑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같이 팔짱 끼고 마트 가가지고 그 시식코너에 가고 자기야 자기야 오빠 이거 한입 먹어봐. 오빠 이거 어때 맛있어? 사, 우리 사다가 이거 해먹을까? 그러면 응응 음, 음, 하나 아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두개막게딱 넣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그런 거 그런 일상의 그런 소소한 것들 을 갖다가 아. 한 번도 못해봤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야. 어,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음, 기대감도 없고 어, 그냥 냅둬라.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란다. 뭐 이러는 거지. 어, 혼자 있으란다. 아 속상하다. 이게 진짜 뭐 저기 막 웃으면 보기 온다. 라 그러는데 뭐 그, 그러잖아요. 그쟤는 지은 데를 가고 덕은 사운드로 간다는데 왜 나는 맨날 이러냐 라는 거야. 어왜 맨날 어, 이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어, 내가 지를 갖다 이렇게 참아주고 봐줬는데 왜그 새끼는 어, 허구한 날 한눈만 팔고 다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먹겠다 차라리 맘편하게 혼자 살란다 이씨. 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어떡하면 좋아? 어, 그런 거야, 맞어. 그런데도 불과하고 미련은 좀 남지.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라는 거예요. 어? 왜 너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나아 그냥 어, 나 돌아갈래 막 이러지만 실제로 그속음까지 그래 아니야. 왜 돌아갈래 하는 거야? 왜왜 왜 돌아갈래? 괴로우니까 돌아가려고 그러는거지 해피, 해피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데도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속까지는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다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라 거야 음. 그래서 뭐하다 어, 쓸쓸하고 음. 공허하다 어, 공허하다 그리고 어, 듣기도 싫 어. 한쪽 면에서는 듣기도 싫은 마음이 있고 한쪽 면에서는 그래도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이리저리 그냥 휙휙 변해가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 마음 내 마음 안에서 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게 너무 빠르게 휘몰아친다라는 거죠. 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나무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12월 달에. 어, 그러니까 둥둥둥둥 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도 둥둥둥둥 뜬다. 어, 조금만 견뎌요. 어, 조금만 견디면 내년부터 좋아져. 어, 뭐, 다는 아니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서 좋아진다라는 건 이게 둥둥둥둥 떴던 마음들이, 어, 둥둥둥둥 떴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음, 항상 그 패턴이 그랬던 것 같아. 음, 그, 이제 처음에 그내그 그 남친, 여친이 한눈을 팔았다라고 했을 적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음, 가가지고 나한테 불, 불성실했다 했을 적에는 그때는 그런 거지. 음,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때는 그냥 헤어졌어요. 어. 근데 두 번, 두 번째 연애도 그렇고 세 번째 연애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거지. 왜? 그만큼 내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바람도, 그래, 내, 이제, 내 상대방이 나를 놓고서 딴 사람한테 한눈을 팔았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분기 막, 막 뚜껑 열리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 놀랍지도 않아. 음, 오히려 내가, 그런 거지. 또, 또 누구를 만나도 걔, 걔, 걔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어, 괜히 아는 척 하면 헤어져야 되잖아. 어. 어, 헤어져주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 안그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응. 이게요, 처음에 그, 그,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바람 폈는데 용서가 돼요? 그니까, 한 번, 두 번은 용, 어, 뭐, 저, 해줄 수 있다, 저도 세번 되면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걔다 그러면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어, 포기하게 되니까, 아유 저걸 아는 척하면 나는 싸워야 되고. 응, 저걸 아는 척하면 싸워야 되고. 어 싸우고 나서 좀 내가 헤어지지 않으면 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는 척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케이스도 이카드에서 보인다라는 거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응, 모르... 근데 그것도 솔직히 모른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주 그냥 속이 그냥 썩어 나간다라는 거야. 속이 썩어 나간다. 음, 속에 썩어 나간다. 그것도 모르고, 음, 저기 막내 뒤통수에 대, 대, 대고서 잔소리 퍼붓는 음, 그시기 어, 뒤통수를 갖다 확 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 그렇지만 결론이 안 나는 일에 기운 빼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은 젊어서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이것도요 가운데 딸에 기운 빠지면 음, 안 한다라는 거야 아직 젊어요 음, 젊어서 그런다는 거지 그리고 어 선생님 젊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요 요, 30대 후반, 40대 중반 사람들이요, 되게 야가. 음, 되게 야가서 되게 많이 따져요. 야가서 그래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야가졌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이 시대를 겪고, 이, 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야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야가지고, 쟤도 야가지고, 그런 면에,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입어요? 나, 여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냐 50쯤 되면 남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때 가면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 여자가 50 넘어가게 되면요 은 이제는 더 이상 남자도 필요 없다라고 그냥 마음을 확 고쳐먹는다라는 거지 어, 그냥 연애만 하고 살 거야 어, 남자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은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대는 여자가 을이 되지만 5 0대서부터는 여자가 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 이거 보는 남자들은요. 정말 지금 좋은 사람 있으면 꽉 잡아야 되고 한눈 팔면 안 돼. 불과 7, 8년 후면 은 50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역전된다라는 거지. 역관광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음, 지금 어, 지금 내 여자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헌신을 다해서 여기다가 어, 몸, 몸을 불사르지 않으면 그때 가면 역광강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은요 빛을 볼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 어, 맨날 뒤통수 나는 뒤통수 맞게 달인인가. 어. 통수 달인 맨날 통수만 맞아. 근데 시간이 이걸 갖다가 다 견디고 지나가면은요, 오히려, 어, 여러분이, 상대방을 갖다가 역관광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음, 내가 괜히 아까 역관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 괜히 말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요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여러분들이 예 어, 얘를 갖다가 나중에는 역관광시키겠다. 왜? 이 친구는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려놓을왜 내려놓을 수가 없어?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찾고 견뎌라. 어, 만약에 지금 음, 애인이 없다 하시는 분들 어, 아, 계속 그런 사람만 걸렸어요 라고 그러면은요 조금만 당은 패턴이 바뀐다 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 굉장히 그 노련해진다 어. 이것을 보면은 사자를 갖다가 잘 다루고 있잖아요 어, 처음에 이 사자를 이렇게 다루게 될 때까지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노련해지고 사라, 사자가 순한 양이 되어버리잖아 우리 그 동물 안에 사자 조련사들 봐봐요 여기 어, 저기만 뭐 조련사의 손짓 한마디에 어, 사자가 땅바닥에 배를 갖다가 휙 뒤집고서 어, 고양이처럼 바둥바둥 거리잖아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강해진다 라고 봐 음.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어, 여러분들의 연애의 패턴사는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 그때서는 그때서는 여러분들이 칼자를 쥐고서 어, 천하를 호령하듯이 어, 연애사를 갖다가 주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하고 어, 앞으로는 음, 과거에는 남자가 무슨 어, 자존심, 자존심만 우라지게 세가지고 막 그랬다면은 어, 달달한 사람도 만나게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연애만 만약에 여, 저는 연애만 하고 살래요, 어, 결혼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 어, 신나게 연애만 하고 살수 있어요. 음. 이 카드는 그래. 어, 여기서 보면은 어, 너무 너무 질려갖고 연애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 연애만 알고 살수 있겠다.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저기에도 밀리지 않는 기세를 갖다가 갖고 있다. 응. 우리 환혼에서 저기 막그 저기 막. 그 저기 막. 허세냐 허세 허세 부리지마 그러니까 허세가 아니라 기세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기세야.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기세가 강하다라고 봐요. 음. 그렇게 하고 어, 적당한 심도 갖고 음. 여러분들을 위한 심도 갖고 어, 그렇게 어, 살아나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어떻다라고 보면 은 앞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힘들지만은 어 여러 사람 좀더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사람과 연애할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는긴 연애를 원하지, 아, 긴, 뭐, 오래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기 딱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별로다 싶으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바로 끊어내고, 어, 다른 사람, 조금 쉬었다가 다, 연애를 좀 일시 중단, 일시 쉬고 중단했다가, 원기 회복한 다음에 또 다른 연애를 하고, 어, 계속 연애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음, 진짜 내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애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나쁘지 않다라고 봐. 무조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으니까 이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보다는 계속 만나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연애만 하겠다. 그리고 옛날 같이 그냥 질질 끌지 않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일단 충전 시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어 그런 식으로 루틴이 바뀌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내가 끌려다니는 연애였다면, 앞으로는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 찾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어디 봅시다.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오히려 그, 남자를 갖다가, 어, 여러분을, 여러분 발 아래 두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이, 어 여러분 이 남자를 갖다 여러분 발 아래 두고서 어 그러한 연애를 하겠다. 음. 그렇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갑질을 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차 버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망을 시켰을 때면 내면 약속을 뭐잘안 지킨다던 거나 아니면 어 저기 막 합리적인 시간에, 뭐, 밤늦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갔다가 안 받는데, 아까 초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 그, 받을 수 있잖아, 진짜 싱글이라면. 근데 뭐 전화 받는데 약간 이상하게, 냄새나게 받는다. 그러면 그냥 아웃 시키고, 음. 성격이 너무 쎄. 어, 뭐, 입이 거칠어. 어, 이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그치, 내 입도 걸레를 무는 수준이 될것 같아. 아, 얘는 아니야. 너무너무 성격이 과해. 뭐, 이렇다지.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좀더 만나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테이크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 여러분들은, 어, 인생 잘 풀려요. 맞아요. 또 나왔잖아. 어, 여러분들은 인생 잘 풀린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게, 그, 뭐, 그 저기, 뭐, 타로카에서 보면 뭐 힘들게 참고 인내, 인내라는 것도 있지만, 용맹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카드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 이거는 과거에는 인내였지만, 앞으로는 용맹하게 된다. 이 사절 갖다가 이렇게 가, 어, 이렇게 어, 순하게 조련하게 된다라는 거지. 음, 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치? 편해진다라고 봐요. 음, 편해지고 앞으로 연애는 몇번더할수 있어요. 음, 연애 몇번더할수 있고. 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어, 봐요. 카드의 흐름상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지금 현재 연애가 자, 꼬이고 안 풀린다 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다. 결국에, 어, 승자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여러분, 리딩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